자,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는 그 이론에, 그, 재고자산의 이론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축반는데 이론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봤죠 어. 어, 어쨌든 문제를 푸는데 이론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만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어, 재고자산은 그 문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그 준비를 하시던, 뭐, 회계사나 또는 뭐, 세무사, 그다음에 뭐 감정 평가사, 관세사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재고 자산 부분의 이론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에 이제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물론 이그 시험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챕터들이 있는데 뭐 1장에서 뭐뭐 20장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 좀 쉬운 챕터들 이 있잖아요. 좀 보고 이제 이해가 쉬운데 그런 챕터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좀 깊이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어렵다 싶은데, 뭐, 이론을 정리하기도 좀 어렵고, 어, 굉장히 뭐,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또, 그, 나이도가 좀 낮게, 그, 출제가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출제 경향을 보면, 출제 깊이를 가지고 따져볼게요. 어, 뭐, 범위가 아니라, 출제 깊이를 가지고 보면, 재고자산 쪽에서는 편차가 굉장히 높아요. 커, 크단 얘기예요 즉,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고, 어려운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 이런 어떤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의 어, 난이도의 문제들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의 문제들은 물론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하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얘기를 그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그뭐 시험 시험에 임박해서 사실 뭐한달한달두달뭐 한 달, 한 달, 달뭐 이렇게 남았을 때는 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참 어, 중요하죠. 문제를 내가 이제 뭐 공부를 해도, 뭐한 시간 공부를 해도 한 문제를 맞출까 말까 한 그런 챕터하고 한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한 두세 문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챕터가 있다면 당연히 그 두세 문제 맞출 수 있는 챕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챕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출제 빈도도 높고 하니까 많이 익혀 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이 챕터에서는 문제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 문제가 크게 나오기도 해요 어 그렇지만 또 아주 단순한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 회계사건 뭐 세무사건 뭐저 감정평가사건 또는 관세사건 간에 그래서 보시다 보면 어 아실 테니까 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어 문제 그어 내용은 이론형의 문제를 따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형의 문제를 따로 구성했어요 사실은 기업회 기준에서 이론 따로, 계산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기준 자체는 이론으로 돼 있죠. 근데 그거를 문제화, 즉, 계산화 시켜서 어, 수치로 만들어서 문제를 내면 그게 계산형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이론 자체로 이제 문제를 내면 이론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계산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볼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론만 따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니까 말 문제 정리.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계산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 문제들을 어 포인트를 두고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죠? 뭐, 그 제가 이제 지금 강의하는 포인트는 감정평가사나 또는 그 관세사 쪽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고 사실은 세무사 쪽에 또는 회계사 쪽에는 1차 시험 정도 1차 시험에서 뭐 100점을 맞겠다는 건 아니고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그 정도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세사 쪽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관세사 쪽에서는 그, 어, 40문제 중에서, 어, 이론형의 문제가 78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말문제, 소위 말하면. 음. 그 말문제가 78문제 나오는데, 78문제가, 그, 뭐, 어려운, 어렵다고도 볼수 있지만,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어, 전 시간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론형의 문제들은 어찌보면 은 굉장히 쉽지만, 어찌보면 또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 여기 이제 어 재고자산 쪽에 이론형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재고자산 쪽에 이론형 문제 자주 나와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론형 문제들을 하나씩. 이론형 문제는 한 문제가 다섯 개의 그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 이제 항상 얘기를 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문제는 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론형의 문제는. 한 문제는 다섯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는 다섯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일단, 음, 이론형, 이론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이론형 문제는 다 이렇게 되 있죠. 뭐, 옳은 것 또는 틀린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이제, 물어,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이거는 뭐, 옛날부터 그랬죠. 여러분들을. 옳지 않냐 옳으냐 이거 잘 골라야 돼요 정말 이런 데서 의외로 많이 실수를 해 그동안에 계속 실수를 해 왔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까지 시험이라는 시험을 보면서 계속 실수를 해 왔잖아요 음.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와요 어, 저도 뭐 했었고 어, 그러니까 그거 먼저 잘 체크하시고 를자첫 번째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 재고자산의 단위 원, 단위 그, 그 단가결정 방법이죠 단가결정 방법에는 수입선출법은 없죠. 선입선출법, 개별법, 가중평균법, 뭐 이런 것들, 소매제고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업회기준로 보면 수량결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결정 방법이 있어요. 수량결정 방법에서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제고사법 이거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소매제고법. 우리가 매출가격 환원법 이죠 그것도 기말재고 단가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매출총인률법 있잖아요 매출총인률법은 기말재고 단가결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말재고를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구해가지고 기말재고를 추정하는 방법이지 단가결정 방법은 아니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해주계되있고 후입선출법은 배우지는 않았을까요여러분들 이제 그수업시간 어떻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이제 후입선출법 강의는 안 했어요 그 후유선출법 자체는 강의를 하지 않고 예전에 그 기업회계준이 국제요준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좀 강의를 했었죠 왜냐하면 후유선출법의 단점 왜 이렇게 후유선출법을 쓰지 않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소창기 그 10년도 11년도 중 그맘 어, 때는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니까 음. 나중에 이제 어, 문제를 보면서 후유선출법이 어떤 건지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돼 있고 계속기록법에 따른 방법으로 서인선축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서인선축법을 쓸 수도 있죠. 두 개는 결합이 될수 있는 거니까. 방법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중평균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개별법은 따로 이렇게 개별, 어, 계속기록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이 의미가 없어요. 개별법은 각각의 원가를 각각의 집적을 시켜. 즉, 각각 팔린 것을 각각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개별법에 대한 기준서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개별법 기준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그 다음에 특정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는 각각의 물건을 각각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그 프로젝트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 주문 생산형의 어떤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대량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A형의 어떤 물건, B형의 물건, C형의 물건 걔네들이 각각 다른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각각의 원가들을 대응시켜야 을 돼요. 원가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근데 무슨 뭐 과자를 만드는 회사다. 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한 종류의 과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같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개별법에 적용, 개별법을 적용하기는좀 힘들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즉, 이런 경우 말고요. 프로젝트별로 하는 경우 말고. 그럴 때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적용을 하자. 음.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예. 이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죠. 이런 문구들이.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 문구들은 지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문구가 나올 때그 기업회계 기준은 말을 바꿔서 문구가 나오질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을 하되 그 안에 있는 문구를 하나씩 단어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기업회계 기준서를 정확히 이해 하고 그 다음에 그 문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 이론형의 문제들을 풀때 체크를 바로바로 할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음, 재고자산에 대한 단위원가 결장 방법의 적용은 동일한 용도나 성격을, 아, 성격을 지닌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고, 어, 그러나 지역별로 분포된 사업장이나 과세 방식의 다른 사업장 간에는 재고자산에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 적용한다로 되어 있죠. 음. 문제이냐면, 어, 같은 종류의 재고는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에, 에, 어떤 회사가 어, 자동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만들다.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원가, 아, 자동차 만드는 어떤 단가,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만들 때 단가. 그건 두 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장소가 다를 때,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 내가 이제, 어, 생산을 하는데,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A라는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에서 생산을 한다. 거기다 원가, 어떻게 어, 측정을 할 거냐 이거죠. 같은 물건일 때는 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 이 얘기가 틀린 말이 되겠죠.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어, 생산을 하는데 컴퓨터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생산을 해요. 근데 같은 물건,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다른 재고자산, 뭐, TV를 만든다. 그랬을 때는 다른 방법을 쓸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저게 만약에 같은 재고자산이라면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가중평균법이라는 걸,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같은 재고는 같은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 그죠? 어떤 곳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원가가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손익을 조작할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 원가가 다른 것, 즉 가중평균법 또는 선인선출법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 이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는 가중평균법을 쓸때 여기서는 선선출법을 써가지고 이익을 달리 측정하게 되면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이익을 측정하게 되고 그거는 손익을 조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이 틀렸겠네. 그쵸? 같은 방법에 대해 아, 같은 재고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회의점에 이렇게 나와요. 음.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서 다른 원가 결정 방법을 결정한다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자이 문구도 자주 나오는 문구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우리가 이제 문제 그 이론의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온 놈이 계속 나와요 응 음,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12345에) 대한 설명을 아주 길게 제가 하지만 뒤에 쭉 가다 보면 전에 나왔던 놈이 또 나와요 전에 나왔던 놈또 나오고 그거는 대충대충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할 때마다 얘기는 할게요. 어,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시험 문제, 아, 어, 저, 문제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암기도 된다면 좋은 거죠. 어,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문제에 대한 암기가 되는 거니까, 아, 그때, 그때마다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항목들은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한, 항목별로 순실형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적가법을 적용, 적가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적가법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 그 생산의 아, 조별, 그 다음에 항목별,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방을 만들 때, 그 가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가방에서 뭐 핸드백, 그다음뭐 백팩,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어, 가방 자, 어, 가방 안에서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어, 그, 뭐, 저기 봐. 어, 저 핸드백 그 다음에 백팩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방 통틀어서 그걸 이제 조별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방과 뭐 다른 걸또 만들더라 그럼 조별로 이제 되는 거이요 이게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총계기준, 조별, 기준, 항목별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가방을 만드는 회사예요그 다음에 컴퓨터도 만들어 얘네는 두 가지의 물건을 만드네 가방에서는 구분을 보니까 핸드백이나 백팩을 만들고 있대 그 다음에 어, 컴퓨터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이두 가지를 만든대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가를 보니까 아, 이렇게 돼 있대요 핸드백 만드는 데 원가는 10,000원 10, 10, 그 다음에 백팩 15,000원 그 다음에 노트북 25,000원 데스크탑 15,000원 이렇게 이제 원가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순실험 가능 가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8,000원, 15,500원, 20,000원, 24,000원 그럼 항목별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각각 예, 예, 예, 예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평가 손실을 계산할때 평가 손실은 순실현가능 가치하고 원가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하죠. 요런하고요런 그래서 만약에 순실현가능 가치가 원가보다 작다. 즉 원가가 더 크더라. 그렇게 되면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반대 경우라면 평가 손실 이안 나오는 거죠. 그때는 뭐 정, 아,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평가 손실 이 나오겠네.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안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평가 증은 인정을 안 해요. 그 작가법이니까. 세 번째.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올 테고. 그죠? 네 번째. 여기서는 안 나오겠죠? 여기가 더 높으니까. 자, 그래서 평가 손실은 금액이 예, 총 7,000원. 이게 이제 항목별 평가예요. 각각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묶어볼게요. 이렇게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게 이제 조별이라고 그래요, 얘를.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묶으면 어, 핸드백과 백팩 전체 원가, 그다음에 노트북과 데스크탑 전체 원가가 되겠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평가 손실 발생하겠죠. 여기가 이렇게 크니까.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평가 손실이 안 나오겠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조별이라고 얘기돼요, 조별. 그래서. 어, 조에 따라서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조별평가와 한국별평가 두 개를 보니까 한국별평가에서는 7000원 만큼 평가손실이 나왔고 조별에서는 1500원만큼 나왔어요 어, 보니까 여기서 주모, 줄었죠? 어, 감소를 했죠? 감소 감소 원인이 뭘까요? 감소 원인은 여기 이제 핸드백 핸드백과 백팩을 가지고 봤을 때, 핸드백에서, 어 우리가 이제 조별, 항목별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얘가 만 원이었고, 얘가 8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천 원만큼 평가 소지 나왔는데, 백팩은 만 오천 원, 만 오천 오백 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백 원만큼 평가 소지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오백 원만큼 더, 어 순식간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묶어버리니까,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결국엔 천 오백 원만큼 나왔죠? 이 묶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백팩의 평가 이익. 오백 원만큼. 평가이익이 그 안에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평가 손실을 상계시키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 개를 합계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죠그 어, 이럴 때보다 이럴 때그 금액이 줄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더 늘어나진 않아요. 어, 왜냐하면 평가 이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평가 손실과 상계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합계가 돼 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어, 조별평가를 하게 되면 감소하게 돼 있죠. 음. 자, 그러면 총계평가, 이 총계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다 묶는다는 얘기예요 저거를 가방과 컴퓨터를 다 묶어요 그 다음에 어, 순신형 가능 가치도 다 묶었어 자 봤더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 손실을 보니까 500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항목별로 했을 때 조별로 했을 때 총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평가 이익 부분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상기가 되어버리니까 점점 줄어들겠다 물론 안줄 수도 있어요 어, 똑같은 경우가 생, 생겨버리면 자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업회 기준에서는 총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평가 이익을 계산하는 거과 똑같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적가보은 평가 이익을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 이만큼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그죠 평가 이익을 계산하면 안 되니까 총계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총액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건 가능해요 이거 하고 이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항목별 기준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제품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 어, 감액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건 계산형의 문제도 자주 나오고 이론형의 문제도 자주 나와요 자저 내용에 대해서 보면 저가법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아까처럼 어, 가방과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 근데 여기서는 뭐 가방의 종류가 아니라 가방의 제품과 원재료, 여기서는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가요. 제조회사, 여기 가방을 만드는 애들이고 컴퓨터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가방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그 원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원가와 그 다음에 순실형 가능 가치를 봤어요 여기서 원재료의 순실형 가능 가치는 이거는 현행 대체 원가겠죠 현행 대체 원가로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실형 가능 가치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현행 대체 원가가 따로 나오면 원재료는 그걸 적용해야 되고, 그 얘기가 없이 그냥 순실은 가능 가치가 나오면, 그냥 순실은 가능 가치가 현행 대체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평가 손실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평가 손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 손실을 이제 기록하겠죠. 근데, 아, 가방 같은 경우에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판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를 했을 때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러면 원재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제품과 원재료가 같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평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얘를 평가해보라는 얘기야. 그니까 평가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는 음. 자, 두 번째 경우, 밑에 컴퓨터 같은 경우를 볼까요? 저것도 마찬가지, 저 원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만든대, 이거를. 자,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보는 거야. 우선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 손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평가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 평가 손실이 안 나와요.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팔면 손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손해가 안 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굳이 원재료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재료는 원재료 자체로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제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재료 적합 평가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쪽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계산형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론형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야. 그죠? 이거 꼭 기억을 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상되는 경우, 즉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죠. 어, 그 경우에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그렇죠? 감액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종종 문제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적 어,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어, 환입한다. 이렇게 돼있죠. 어, 이게 평가 손실이 나오면 평가 손실만큼 가치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평가 손실을 환입하는 과정을 보면, 1년말, 2년말, 3년말. 이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이제 들고 있다고 합시다. NRV는 순실한 가능 가치죠. 그 다음에 원가. 원가는 만원짜리예요 그리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원가 자체는 처음에 취득했을 때그 가격이라고 보면 매입한 매입한 자산의 원가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3년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원가는 당연히 만원이겠죠 처음에 취득 가격은 똑같으니까. 자, 근데 순실현하는 가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처음에는 14,000원이었는데 두 번째 가서 원가보다 더 낮게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2차년도 말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가 손실 인식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평가손실을 요만큼 인식을 했다면 다시 올라가게 되면 환입을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환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평가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평가증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회계처리를 보면 2년 말에 회계처리를 볼게요 그러면 평가손실충당금이라는 걸 통해서 매출원가로 기록을 하게 되죠 저거 평가손실이란 금액인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출원가로 바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말에 볼게요. 3년 말에 평가 손실된 3,000원만 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입의 회계처리 환입. 음, 환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환입이라는 건그 어, 전에 매출 원가는 비용으로 계산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환입이 됐을 때 어, 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익으로 계산하냐 그건 아니에요. 차이점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서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이제 환입이 됐을 때 환입되는 금액은 매출원가 즉 단기에 매출원가로 기록된 금액을 빼주는 것즉 비용을 차감하는 거지 수익으로 계산한다. 이거 는 의미가 달라요. 그거 꼭좀 이해를 해주세요. 뒤에서 또 얘기를 할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어, 감액이 출하됐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어, 저 변동으로 순손금가차 증가하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음. 그때까지 어, 환입을 할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섯 개의 문항을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어떤 게 답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자, 이번에는 그 문제 2번, 음. 이론형의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보면. 요놈이요놈이다전 아, 유럽이 시간에 봤던 거또 나올 거예요. 예. 자여기서 이제 옳은 거 이제 찾으라는 거죠. 어, 옳은 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아, 재고자산 취득원가 순공정가치는 낮은 금액을 측정한다. 우리가 측정, 재고자산 측정할 때 언제예요? 단가 결정할 때 말고. 이 측정은 평가할 때죠. 평가는 언제? 기말에. 기말에 뭘로 하죠? 순실형 가능가치하고. 그럼 순실형 가능가치하고 공정가치의 의미가 같냐? 달라요. 어, 순실형 가능가치는 어, 내가 만약에 어떤 옷가기를 하는데 어, 지금 이제 땡처리 하려고, 이제 그만두려고, 원래는 정가 만 원짜리인데, 근데 그거를 어, 뭐 8천 원에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순실한가는 가치는 8천 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 판매가는 공정가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정가치 의미하고 순실한 가능 가치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사실은. 내가 시, 실제로 지금 팔아가지고 얼마를 받을까? 그게 순실한 가능 가치의 의미고,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판매 상황에서 내가 팔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순 공정가치는 그 공정가치에서 만약에 부대비용, 뭐, 뭐, 수수료라든가 또는 뭐, 운송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때 그런 것들을 뺀 금액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로 하죠? 그러니까 취득원가. 측정은 취득원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평가를 할 때, 몰라. 순실현가능가치래 해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게 공정가치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가치와 순수익 가는 가치는 의미가 다르니까 순수공정가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 어디서 나오냐면 생물자산입니다. 생물자산. 생물자산에서 여러분들 그, 그 뭐야 그 가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취득할 때 순수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공정가치는 일반적인 판매가액에서 또는 일반적인 뭐 지급액에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수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제대로 쓴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순시형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어, 해야지 옳은 말이 될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가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과 단기손익 이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타포괄손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섯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어, 제목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내용은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배울 테지만 남의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법에서 1차 시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배우진 않아요.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어, 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단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의미 어,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를좀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 거기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있을 테고 거기서 판매관리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타손익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단기손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소닉을 거기다 감안을 해주면 포괄소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에서 이 내용, 즉 여기까지가 단기소닉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기타 포괄소닉까지를 감안을 해주면 이게포괄소닉이 되는 거죠. 포괄소닉의 의미와 그 다음에 단기소닉의 의미는 포괄소닉은 기타 포괄소닉을 포함한 단기소닉과 기타 포괄소닉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기타포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내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틀린 얘기가 돼요. 단기손익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든가 원가성 있는 간모손실이 있죠. 걔네는 여기 들어가요. 매출원가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얘가 달라져요. 얘가. 매출총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놈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아, 여기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매출 총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넣느냐는 중요한 게 돼요, 이게 상황이. 그죠? 그다음에 원가성이 없는 감모. 우리가 이제 감모에선 두 가지가 있죠. 원가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원가성이 없는 경우가 있죠. 원가성이 있는 감모는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지만 원가성이 없는 감모는 기타손익에다 집어넣자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도 꼭 기억해 놓고 물론 이걸 가지고 계산형의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론형의 문제도 나오기도 하지만, 계산형의 문제에서는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어, 계산형의 문제에서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어, 어,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론형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내용 꼭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어,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원가법은 이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실제 원가하고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뭔 얘기냐. 여러분들 원가 시간에 배우는 표준원가법 있죠. 어, 표준원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열 단위의 생산을 했을 때, 거기다 원가 표준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 물건을 만들기 위한, 어, 저, 뭐야, 삼류소죠 어,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기타 제조 원가. 자, 그래서 100단위에 대한 원가를 어, 측정을 할 때, 원가 표준을 만들어 놓고, 표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재료비. 그러면 100단위니까 전체에 대해서 100단위를 곱하면 만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마찬가지, 2만원. 제조관접비 이렇게 만오천원. 그래서 총원가는 3만오천원이 나오는. 이게 어, 원가 표준이죠. 근데 실제로 이 표준이란 건, 이 표준시죠, 이거, 이거. 이거는 실 실제로 발생된 원가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년간 물건을 조금 만들어 왔는데 10년간 물건을 금 만들면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하나당 원가가 재료비가 100원 정도 들더라 이거야 그러면 작년에는 한1 0원 정도 들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년에는뭐 98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년에는뭐 99원 또는 100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 평균적인 어 저, 저 재료비를 찾아보니까 100원 정도가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미리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원가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게 실제의 어떤 원가, 실제 원가 계산하고 평균적으로 반, 평균적으로 우리가 표준으로 잡아놓은 그 100원이 사실은 실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실제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실제와 차이가 없다면 저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표준은 사실은 어, 표준원가법은 원가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준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재료비가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요번에 어떻게 해요? 재료비가 500원이 나온 거야. 하나당.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벗어났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안 남으니까. 그쵸? 그럼 그 500원이 된이유를 봤더니 매입처를 잘못 골랐더라 이거죠 어, 똑같은 물건을 이쪽에서 100원에 살수 있는데 이쪽에서 500원에 판대요 근데 이거를 500원짜리를 가져오면 안 되겠잖아 그죠 알고 보니까 그 500원에 가져온 그 회사가 대표회사고 지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원가 통제를 위해서 원가표준이라는 게필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 표준원가법은 통제를 위한 방법이에요 원칙은 자, 그래서 기준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원가,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곱법. 소매제곱법도 뒤에서 이제 볼 테지만, 소매제곱법은 뒤에 이제 그 원가율을, 원가율을 적용해가지고 그걸로 원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자 방법은, 그러한 방법을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 유사할 때 편의상 사용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준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것도 고 기억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수확 시점까지 투입된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에서는 뭘로 측정한다 그랬죠? 순공정가치라 그랬죠? 자, 보시면 생물자산. 생물자산의 취득원가, 원칙은 순공정가치로 측정을 하죠. 이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 부대 원가가 있다면 그걸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순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 평가 손익. 생물자산은 최초의 인식 시점과 보호기한 말에 측정, 아,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을 하고 발생한 평가손익은 단계손익.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단계손익이라는 거예요. 기타포가손익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원가를 가져 간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감가상각누계액과그 다음에 손상자손 누계를 차감한상태야 된다. 이게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원가로 계산된 금액이 그거야. 원가로 계산된 금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 원가를 계산하죠. 거기서, 감가상각이 있다면 그걸 빼고, 그렇게 측정해서 장부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물자산을 보면, 뭐, 병아리 만든다고 합시다. 귀엽죠? 예, 병아리가 닭이 됐어요. 닭이 이제 뭐,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였죠? 어, 우리는 이것보다 이건 더, 이걸 더 좋아하죠? 예. 자, 근데, 생물자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그, 뭐, 할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할인 마니커 뭐, 이런, 이런 데 들어봤죠? 할림이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음. 닭을 엄청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자, 근데 생물 자산, 여기까지가 생물 자산이야. 그, 아가리를 키워갖고, 걔네들은 알에서 부활 시켜가지고 그걸로 닭을 키워요. 계속해서 닭을, 요, 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걔네들을. 키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걔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출가를 할 때가 되잖아, 쟤도. 그죠? 출가를 하면 옷을 다 벗고 이제, 어, 저, 냉동창고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냉동차로 들어가면 그때 재고자산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고자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 돼요. 그럼 이 생육 기간 동안에 뭐가 생기냐? 가치가 변동한단 말이에요. 요 요만한 뼈리일 때하고 그한 5, 6 개월 된그 닭일 때 가치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 가치에 대해서 뭘뭘 뭘 인식하냐? 평가손익을 인식하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마니커 뭐 할인 이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그 재무제표 안에 생물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어요. 이놈은 이제 옷 벗고 창고 들어간 놈이고, 이놈이 그 안에서 이게 크진 않겠지, 지가. 그죠? 근데 이놈은 가치가 변동한단 말이야. 그죠? 이게 이제 생물자산이에요. 그래서 생물자산을 할때 재고자산하고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어, 보면. 왜 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생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순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원가 쪽에서 순공정가치를 얘기하는 건재배에 없어. 그러니까 생물자산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 사용한다 우리가 후입선출법 인정이 됐나요? 안됐죠? 여기 안되는 놈이지.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적용한다그랬죠 우리가 요거는 어, 내용을 봤었어요. 그렇죠? 음. 자, 이번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어차피 이론형의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번 볼 때마다 다섯 가지 내용들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이제 물어보는 거네. 첫 번째, 자가건설한 유용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 원가를 다른 자산 계정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습 동안 비교로 이지뭔 얘기 이게 뭐 한국말이죠. 예, 주어도 있고 뭐어 중간에 말도 있지만 뭔 내용인지 결과적으로 모르겠다는 얘기야. 아, 뭔 내용이냐면 어, 재고자산 사용 내용을 볼게요. 어떤 회사냐면 이 회사가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시멘트를 만들어 회사는 시멘트가 있겠지 지들이 그 시멘트를 팔아 가지고 하는 회사들은 시멘트가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시멘트를 가지고 있어 그 시멘트를 가지고 거래처에 이제 판매를 해요 또는 어떻게 하냐 자기 사옥 회사 사옥을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시멘트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10만원 치를 또는 사옥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시멘트를 어, 판매를 하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시에회계처리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물론 판매,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겠지 매출액 뭐 그거는 뺐어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산이 돼 판매가 됐을 때 그럼 일단 비용이 돼요 물건이 팔릴 때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 회사에 사옥으로 신축 사옥 신축을 하는데 시멘트를 지가 쓴 거야 지시멘트를 어, 지 그렇게 됐을 때는 시멘트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냐 재고자산이 빠져나가죠 여기서 또 재고자산 빠져나가서 매출원가가 됐죠 재고자산이 빠져나갔어 근데 뭘로? 유용자산이 된 거야 지금 그죠? 그리고 그 유용자산은 뭐라냐면 하 감가상각을 하거든 그죠? 그때 비용이 돼요 네. 결국은 이 재고자산이 다른 자산에 배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재고자산이란 항목에 있다가 다른 자산으로 넘어갔다가 그 자산이 상각이 되면서 비용이 된다 이런 의미야 그게 저 말이에요 저말 그러니까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자산도 똑같아요 유용자산도 어, 어 어떤 사용이 됐을 때그 사용되는 곳으로 배분이 되거든 비용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다.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자, 두 번째. 재고자산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과 모든 감액, 간모 손실은 감액이나 간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이것도 참 말이 복잡해요. 자주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평가손실 환입에 대한 상황 아까 우리가 본게 있었는데, <웃음> 원가, 그 다음에 거기다 대한 순실한 가치가 변동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환입이 될 때는 여기까지만 환입이 된다 고랬죠이 위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재고사 쪽에서 보면 기초와 단기 매입에 저게 이제 뭐냐면 판매 가능 재고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판매되지 않은 건 기말 재고가 되는 거고, 판매된 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야. 저게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이 매출원가 안에서 보면 평가손실 부분 여기 기말재고 중에 평가손실 그 부분이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 다중에 환입이 될때 다시 올라갈 때 있죠? 그때 그거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더해지고 환입되는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감액감 평가손실과 모든 어, 감액 아, 평가손실과 모든 간모손실은 감모 간모나 그 다음에 감액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는 매출록가 비용이 되잖아요. 평가 손실, 비용이 되지. 그 다음에 수신과치 상승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이 환입되는 것. 그러면 그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요거를잘 이해해야 이해 돼요.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이 뭐냐? 요거요거 왜냐하면 이게 재고잖아요. 이게 판매가 되면 뭐가 돼요? 매출원가가 되잖아. 즉, 이게 비용으로 인식된 거야. 비용으로 인식된 거. 이거는 아직 자산이 남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게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에서 차감된다. 이런 의미야.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을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게 요말이에요. 요말.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줄어드는 거야. 이때, 즉, 3 년도에 매출원가를 줄여줘요. 만약에 환입된 금액이 있다면. 수익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 환입은 맞아요 환입된다는 맞지만 환입액이 수익으로 계산 된다 그건 틀린 말이고 비용으로 계산된 재고자사의 차감액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알겠죠? 이 환입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익으로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평가손실이 환입이 될때 보면 이게 이제 비용이 된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 평가손실이 됐을 때는 매출원가라는 걸로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환입이 됐을 때는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차감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원가의 차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말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자산에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을 한다. 생물자산의 취득원가는 순공정가치라고 그랬죠그 어. 다음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추정이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야 된다. 또한 보기한 후 사건이 보기한 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경우에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해서 추정한다. 참 말이 길어요. 뭔 얘기냐면, 요거. 순실형 가능한 지. 이거는 이제, 어, 팔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돈이죠. 어, 그걸 측정을 할때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를 다 이용해서 측정을 하라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재문제표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구기한 후 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이 보고연호 사건이란 것, 어, 우리가 이제, 어, 아까처럼, 음, 원가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순식간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보고 기간이에요. 재무제표를 이때 만든다는 얘기야. 10월 30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산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결산을 해야 돼. 근데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 얘가. 가치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순식가에 가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정확히 얻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이사회를 연대, 얘네들이. 근데 그 이사회를 여는 시점, 이게 이때가 뭐냐면, 재무제표가, 재표가 승인되는 날이에요. 왜냐면 회사에서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만들면 그 재무제표를 야, 대표라든가 또는 이사진에, 이사진에 이제 보고를 하겠죠. 또는 주주들한테 보고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제 그 재무제표 결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했어요. 아, 7,000원이었구나.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보고기간후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떨어진 거를 알고 있었어. 이미. 근데, 얼마인지몰랐다는얘기예요 그거를 여기서, 어,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재무제표 바꿔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상황. 이 존재하는 상황이 뭐냐면, 이 상황, 이 상황. 이미 떨어져 있거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경우에, 확인해 주는 게그 사건과 관련된 가격 변동을 고려해서 추정하라. 재무제표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봤었죠. 제품, 원재료를 통해서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원재료 어, 제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 없으면 원재료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 다음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제품의 원가가 순실한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순실한 가능 가치로 감액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보면 원재료가격이 하락해서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능가치를 초과한대. 원가가 순실현가치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지금 팔아서 돈 받는 것보다 원가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어, 그랬을 때 원재료에 대한 감액을 하지 않냐. 감액을 하겠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감액은 우리가 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원재료가격이 하락해서 제품 원가가 순실현 가능가치를 초과한대요.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보면 취득시에 원재료의 가격이 요만큼이었어. 그 다음에 거기다 가공을 어, 가공을 거치면 제품의 원가는 600원이 되겠지. 500원짜리 원재료에다가 가공했으니까. 거기다 이윤 붙이면 판매가는 650원이 될 거야. 자 근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요. 300원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순수영 가능 가치가 줄어들었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잘못된 거구나. 요거는 3 5 0원 아, 400원이구나. 400원 이구나 여기 400원, 그 다음에 450원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순수형 가능 가치가 화가보다 감소했을 때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정하죠 음. 그래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순실형 가능 가치로 가백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여거 이제 이론 시간에 봤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된다. 말을 잘 봐야 돼요. 어, 어 원가격가 하락해서 제품의 원가가 순신가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신가 가치로 감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어,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 말이 이제 문구가 좀길 길고 막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을때 정확히 읽어야 되고 그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 이제 우리가 그 틀린 것 또는 맞는 걸꼭 찾아야 돼. 근데 문제 중에서 옳지 않은 걸 찾기가 그나마 쉬워요 옳은 거 찾는 게 제일 어려워 옳은 거 찾으려면 나머지 네개가다 틀렸다는 걸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죠그 나머지 하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 이거 이거 이거 틀린 줄 알겠어 근데 이두개이두개 애매모호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틀린 걸 알아 4번 문구를 보니까 내가 보지 않은 문구 같아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5번 문구를 보잖아요 맞는 문구거든 맞는 구에서는 틀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본인을 의심하게 돼 있어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의심해요 5번을 틀린 걸 찾을 수가 없거든 틀린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은 그죠? 어, 저도 그랬고 그래서 오답을 찾아 오히려 이걸 찾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문제를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옳은 것은 다 알아야 돼 틀린 게 어, 그나마 좀 쉬워요. 문제 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서 이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음. 첫 번째, 합리적인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회계수산법 인정하지 않죠? 어, 이건 이제 우리가 봤었고. 음. 그 다음에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수학 순궁전, 순궁전자치 얘기를 했었죠. 음. 우리가 이제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생물 자산은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격이 하락해서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치로 감액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락해가지고 순실현가치를 초과한다는 얘기 순실현가치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팔아서 돈을 어, 받아도 원가 이상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실형 가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재고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이제 이거 자주 어, 정확히 이해를 하자 그랬죠. 예, 수입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평가 손실 환입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봤었죠. 거기서 매출 원가는 당연히 비용이 된 재고자산이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주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아, 평가 손실 환입이 됐을 때. 그때는 매출 원가. 이 매출원가 금액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원가의 차감이 맞는 거지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건 틀린 얘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잘못된 문구다.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포괄손익계산서어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매출원가로 기록된 거 그게 이제 매출원가 여기 있는 거죠. 만약에 평가 손실이 발생되면 저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입이 됐을 때 여기에 반영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다른 곳에다 넣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산금액의 차감액으로 한다. 꼭 기억하세요. 옆에 게준 문구 그대로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현이상사용할수 있다. 그죠? 음. 이것도 이제 표준원가법에 대한 사항들을 봤었죠. 이거 말 바꿔서 문제가 나, 자주 나와요. 어, 시, 그런 평가 결과 실제와 유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잖아요. 이걸 바꿔가지고, 뭐, 실제와, 아, 아, 그, 어, 원래는 표준원가법을 쓸수 있는데, 근데 그게 어, 뭐 측정 방법에 뭐, 어,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말 바꿔서 나오기도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잘.